본인이 증권사에 입사해서 가청 매매할 때 어떤 능구렁이 선배가 한 말이 있다. 절대 고객들에게 처음부터 대박을 안겨주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본인은 그때 그럴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왜 그런 역 같은 신보로서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몇 개월 후에 바로 그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개투들, 특히 초짜기인 투자자들은 첫 총목이나 초기에 큰 수익을 올렸을 경우 그 수익률 이하는 수익률로 보지도 않고. 그 대박 종목 정도의 수익이 나는 종목만 찾아다니다망 하고 그래서 초기부터 많은 수익이 나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 운영자만 힘들게 돼버린다는 이치다. 고객으로부터 웬만큼 수익 나서는 칭찬이나 대접도 받기 힘들다는 거다. 증권사에서는 그냥 꾸준히 비슷비슷한 수익률로 때로는 손실도 봐가면서 매매 많이 하고 수수료 많이 창출하는 직원이 최고의 영업직원으로 평가받는다는 이야기다. 물론 본인도 카페를 개설할 때 꾸준한 수익률을 강조하면서 카페를 창설했다. 그 말에 공감을 느껴서 가입한 회원이 대다수일 것이다. 왜냐면 회원들도 경력이 몇 개월이라도 되신 분들은 꾸준한 수익률이 얼마나 중요하고 배박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나 본인의 속마음은 다른 면도 있었다. 처음부터 강한 수익률은 본 카페 직위에게도 독이 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긴 하다. 개인들은 심리구조상 특히 조선 사람들은 다이내믹한 걸 좋아한다. 늘 터지거나 갑갑한 거 아주 딱 질색팔색한다. 주식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다일 거라 본다. 사람 중에도 조용하거나 말 없는 놈이나 얼굴에 표정 없는 인간이 무서운 놈이다. 말 많고 시끄럽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은 사실 맘약하고 실속도 없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조용하고 거래없고 변동성 없는 주식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게 한번 움직이면 무섭다. 조용한 놈은 매집중인 놈이고 위아래 흔드는 놈은 주도세력에서 팔고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딱이다. 왜? 팔아먹으려면 힘차게 위든 아래든 움직여야 관심을 끌거 아닌가? 어쨌든 강남에서 띠까번쩍한 외제차 끄는 젊은 놈들 중에 신용불량자가 더 많은 법이고 시장에서 자판깔고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얼굴을 그을린 할머니들 중에 알짜배기 현금 부자가 많은 법이다. 곧만 화려한 놈이나 연치고 실속 있는 몇놈한 명도 없다. 본인의 생각은 주식은 인생의 축소판이라 생각한다. 다이내믹 성이 움직이고 거래가 엄청나게 붙고 하루 중 위아래 변동성이 큰 주식이 심심하지 않고 보기엔 좋아도 기실 실속이 없다. 거래도 별로 없고 몇 달을 빌빌 기어다닌 놈이 한번 가면 엄청나게 많이 가버린다. 물론 그 주식이 많이 간 다음 팔아차 먹을 땐 거래량도 붙고 하루 중 위아래 변동성도 엄청 실이 커지면서 흔들어든다. 정말 고수들은 위아래 흔들어대는 주식보다는 조용하게 거래가 일정하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주식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러나 하수들은 위아래 흔들어대는 주식을 좋아한다.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다. 물론 주식을 보는 또는 관찰하는 자신만의 노하와 그에 따른 매매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실적이나 재무 구조가 알찬데 맨날 주식시장이 열리면 빌빌대며 시세 안 나고 궁극적으로는 주가가 빠져버리는 넘을 째려봐야 한다. 그러면 무언가 느낄 것이다. 사람을 알면 주식이 보이고 사람을 모르면 주식이 안 보인다.